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노후에 목돈이 있는데 생활비가 연금처럼 나오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은행을 이용해서 연금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 이자가 너무 작아서 서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투자 상품을 또 알아보고 있는데 투자라는 것이 특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께는 매우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막에 나가는 제목처럼 원금은 그대로 매달 꼬박꼬박 100, 200, 300만원. 자 이것은 내가 가진 목돈을 잘 보존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께 이 투자상품도 여러가지 유형에 있습니다. 제가 한 5개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내가 가진 원금을 앞으로 3년 또는 5년 정도 목돈을 연금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10년, 20년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두 가지,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누어서 시뮬레이션, 다섯 가지 투자 사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역시 참고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추천이나 권유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3개 정도 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표 기술주 5개 종목에 분산해서 직접 투자했을 때 3년, 5년 뒤결과를 한번 보았고 두 번째는 미국 대표 지수형이 대표 평균에 투자하는 겁니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죠. 상대적으로. 자, 지수형 ETF가 무엇인지는 네이버나 등등에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고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미국 대표 지수형 ETF 두 번째 이것은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달러를 바꿔야 되고 또 환율도 신경이 쓰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도 원화로 달러를 바꾸지 않고 원화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세 번째 시간, 지난번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대표 지수 추종, 한국 ETF 두개 분산 투자하는 것을 3년, 5년에 걸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드렸습니다. 3번을 시뮬레이션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런 오해를 하셨어요? 한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그렇지 않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지수로 알려진 S&P500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평균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한국 ETF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만 원화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번 3번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추종하는 시장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오늘 네 번째는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대표지수. 자, 이것은 종목이 아니라 평균 지수형 ETF입니다. 국내 대표지수 두개 ETF. 자, 국내 주식은 주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ETF,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ETF 각각 두개의 ETF에 투자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다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해 드리겠는데 올 배당, 올 웨더 미국 ETF. 그래서 이 다섯 개 시뮬레이션 사례를 보면 1번에서 2, 3, 4, 5로 내려올수록 아무래도 기대 수익은 적고 반대로 위험도 적어지는 자 그런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국내 대표지수 두개이 t 퍼를 시뮬레이션 해드릴 건데 굉장한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지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자 투자하는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분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그 다음에 기업은 성장한다. 주식은 오른다. 이세 가지 믿음이 꼭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반드시 여유 돈. 그래서 투자 방법. 자, 투자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초보자들, 주로 이제 노후, 목돈 운용들은 가능하면 대형 우량주, 성장주 또는 제가 1번, 2번, 3번, 4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형 평균에 투자하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죠. 평균에 투자하는 지수형 ETF 그것도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여윳돈이어야 만약의 경우 기다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시뮬레이션들은 노후 연금을 목적, 목돈을 활용한 연금 자산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은 어미가 없고 앞으로 한 3년 또는 5년 정도 최소 그 정도 투자해보자 라는 겁니다. 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또 물어봐야겠죠.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e t f 입니다한국 ETF 두개 종목 분산 투자 결과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상당한 반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반전 비교 포인트를 앞으로 3년, 5년 동안 만약에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한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를 대표하는,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자, 타이거 200,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두 가지 이탭를 가져왔습니다. 자 앞에 타이거, 코덱스 이런 이름들은 자산운용회사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운용사들이 ETF, 코스피 를 지수를 추정하는 또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꼭 이것만 있는 것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저는 타이거는 미래셋에서 운용하고 코덱스는 삼성 자선 운용에서 운용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사례로 가져왔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자, 첫 번째 3년 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3년 전에 년 전에 이두 가지 ETF에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는 것처럼 타이거 200은 2018년 3년 전이니까 2018년 12월 20일 날 26,490원 했고 한 주에 그 다음에 3년 후 작년 2021년 12월 20일 날 보니까 39,175원 했습니다. 한 주에. 상승률은 48%고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7,400만 원이 생겼죠. 코덱스 코스닥 150, 즉 코스닥 지수, 평균 지수에 투자하는 이태퍼는 3년 전인 2018년 12월 20일 날한 주당 1 1,585원을 했고 3년 후 2021년 12월 20일 기준 1 4,550원을 했는데 3년 동안 상승률이 25%, 하이거 200즉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이 적은데요. 그래도 5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6,300만 원이 3년 후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원금 1억 원을 각각 5천만 원씩 두 개의 ETF에 투자했더니 3년 후 1억 3,700만 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3년 전 1억 원이 3년 후 1억 3,600 정확하게 1억 3,600 739,717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같은 기간, 즉 3년 동안 이 돈을 1억 원을 은행에 그대로 두었다면 은행예금 1억 6백만 원 3년이니까 연 2% 기준을 잡으면 1억 6백만 원 정도 생겼을 겁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죠. 자 원금 1억 원을 공제하고 자 본전이니까 공제하고 순이익은 3년 동안 3,673만 9,717원 나왔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이 ETF에서 배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영하지 않았고요. 국내 주식형 ETF 세금 없다라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3년 전에 했으니까 이제 3년 동안 3,600만이 생기고 1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 남아있는 1억원을 다시 3년 동안 앞으로 투자한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각각 5천만 원. 그 다음에 지금 3년 동안 투자해서 내가 번돈순익 36,739,717원은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월생활비를 쓸수 있잖아요. 순이익금이니까. 월생활비를 얼마 쓸수 있냐면 매달 102만 549원을 쓸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예금에 2억 원을 두었다면 이자 가지고 월 얼마를 쓸수 있냐 면 월 15만원 정도밖에 쓸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물론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투자 참고용일 뿐 투자 추천도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년이 아니라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마찬가지 두 개의 똑같은 ETF에 각각의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5년 전이니까 2016년, 2016년 12월 20일 날 타이거 200 ETF에 한 주당크 때 2만 6,220원 했습니다. 그것이 2021년 12월 20일, 5년 후죠. 5년 후, 3만 9,175원을 했으니까 상승률이 5년 동안 50%. 반대로 코스닥 1 5 0 코스닥 지수 평균의 지수에 투자하는 코스닥 150코덱스는 5년 전인 2016년 12월 20일 날한 주당 9,075원을 했는데 5년이 지난 2021년 12월 20일에는 한 주당 14,550원을 했습니다. 상승률이 무려 60% 자 5년을 늘어뜨려 보니까 5년을 장기 투자하니까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다 라는 소리죠. 지난 3년 동안은 코스피가 더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5년을 늘어뜨려 보니 시간을 더 5년을 연장시켜 보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올랐다. 크게 보면 50%, 60%니까 10% 차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5년을 투자했더니 코서닥 쪽이 조금 더 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각각의 평가액은 타이거 200에 투자한 것은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이 7,470만 원이 되었고 코덱스 150에 투자한 ETF는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이 8,020만 원이 되어서 자 정리해 보면 원금 1억 원을 5년 전에 두 가지 ETF에 각각 5천씩 투자했더니 5년 후 1억 5,490만 원이 되었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5년 전 1억 원이 5년 후 정확하게 1억 5,486만 9,713원이 되었는데 자 이것을 은행에 비교해 보면요. 은행 예금의 2% 금리로 5년 동안 두었다면 달리로 계산해서 5년 동안 이자가 1 천만 원 나왔겠죠. 그래서 1억 천만 원이었을 건데 조금 전에 한국지수에 투자하는 이태포 두 군데에 분산했더니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생겼다 라는 겁니다. 자, 내 본전 1억 원이죠. 1억 원을 공제하고 드어내고 총수익금은 5,486만 9,713원이 생겼죠.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형 ETF 세금 없다. 그리고 배당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원금 1억 원은 다시 앞으로 5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ETF에 각각 5천씩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돈 이제 순이익이 남았죠. 내 손에 5,486만 9,713원.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또 5년 동안 1억 원을 투자하는 5년 동안 매달 생활비로 써야겠죠. 얼마를 쓸수 있냐 하면 매달 91만 4,495원을 쓸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은행예금과 비교해 보면 은행예금 마찬가지로 2% 기준으로 세후 기준으로 보면 월 14만 원 정도 쓸수 있었다라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3년 기준을 따져보면 월 생활비 기준으로는 비슷합니다. 100여만 원, 90여만 원이니까 비슷하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3년, 5년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크게 오르지도 않았다. 비슷비슷하게 매년 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같은 시뮬레이션 역시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또 투자창고용이기 때문에 투자추천도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목돈은 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연금화시킬 수 있을까 투자상품을 알아보시는 분 투자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과 분명히 여윳돈이라면 투자 활용에 참고하시는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금은 그대로 매달 꼬박꼬박 100, 200, 300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도 한국 주식 평균, 평균에 평균 투자하는 겁니다. 종목이 아니라 대표, 지수, 이테이두종목에 분산 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벌러도친구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